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? 그 사람 매밀었어운 <웃음> 좋게 제일 뒷자리를 뽑더니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지셨네 그러다 그 인간이 그 깡패 새끼처럼 못 가겠다고 버텼으면 그땐 어쩔 건데 마지막 한이었어 그 사람 분명히 가려고 했어 그걸 어떻게 확신해 그 인간 유리를 구별할 줄 알면서도 앞에서 다 떨어져 죽는 거 보고만 있던 놈이야 시바 형 형은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형 덕이야 어차피 우리가 저돈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놈들 다 죽어야 돼 그래? <웃음> 김은영! 오히려 고마워.